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오토매틱 이렇게 매끈하게 되어있으면 코츠 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점의 커플 시계죠 두 점의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왼쪽은 기본적으로 남성용 시계이고요 오른쪽은 여성용 시계입니다 이두 제품의 이름은 탱크 프랑세즈입니다 까르띠의 탱크 프랑세즈 이고요두 제품 모두 18K 옐로 우 골드 그리고 베젤의 두 줄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좀더 작은 시계 당연히 단품으로 판매도 가능하고요베드레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25mm 크라운을 제외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가 30mm 입니다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죽 밴드 이고요 이쪽은 핀 버클입니다 두 제품 모두 핀 버클 이고요 이렇게 가죽에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이 제품의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28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가 32mm입니다. 이 제품이 살짝 더 크고요. 두 제품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18K 옐로골드이고요. 우 뒤를 보시면 약간 다른데요.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1821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1840입니다. 보시면 튀어나와 있고 튀어나와 있지 않는데 까르트에서는 이렇게 튀어나 있는 제품이 오토매틱 보이시죠? 오토매틱 그리고 이 제품은 쿼츠 배터리로 가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오토매틱 이렇게 매끈하게 되어 있으면 코츠 배터리로 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안쪽을 보시면요. 로먼 숫자로 되어 있고 이쪽엔 시침과 분침만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창이 6시에 없고요. 반면에 이쪽은 날짜창이 6시에 있고 시침, 분침, 초침 모두 다 있는 시계입니다. 오토매틱. 흔들어서 가는 시계이고요. 이쪽은 배터리로 가는 시계입니다. 이두 시계 모두 구매가 가능하고요. 단품으로도 당연히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